오! 랜덤 매칭이 됐습니다. <웃음> 어 안녕하세요? 오케이! 가봅시다! 전투 시작. <웃음> 이거 거점을 먹어야 돼서... 네! 좀 먹어야 포인트 그 버프가 들어오거든요. 네, 그러면은 조 먹으러 갈까요? 저기 남아 네? 있을 거예요. 일단 이 e 먼저 먹을게요. 네. 좋아, 이 거점은 이제 우리 거야. F. 무기 업글 하셔야 돼요. 네. 네. 고추로 쓰시는 무기 있으면 여기. 공연 보관함에 이, 있는 거 같이 하시셔야 되거든요. 음. 여기 이거 자판기에서 코인으로 그 버프 구매하셔야 되거든요. 버프 쪽으로 저기장 맞으면 아파요. <웃음> 피한 번씩 다 채우시고. 네. <웃음> 할게요피 없어가지고, 피 채우고 갔다. 겁나 피어다한번 빼시고, 피 채우시고. 어. 쫓아온다. 자기장 맞았어, 맞어. 아 이게 자기장량 많이 <웃음> 아파요. 화이팅, 화이팅! 가보자구요! 몇명 남았지? 팀이 몇명 남았는지... 이제 안 보이는데. 보여줘요. 네. 나 보여. 그래서 그냥 어부지리를 노려야돼. 오케이! 제발! 제발! 어? 오케이! 와! 나이스! <웃음> 와, 어리겠다, <아이스>. 와. <웃음> 나이스. 와! 치킨이다! 어. 와! 고생했습니다! 다들 고생하셨습니다! 이 와, 너무 잘하셨다! 나이스! 음.